안녕하세요 주식채널 시청자 여러분 어, 어제 저녁이었죠 이 에코프로 관련된 어, 긴급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에코프로 관련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에코프로 또 내부정보 주식거래 의혹 그래서 한 번이 아니었죠 어, 지난 5월에 회장과 임직원 6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었이뭐 주식시장에서도 어,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오늘은 에코프로 제2의 루버 사태가 될지 아니면 뭐 그냥 일시적인 악재로 끝날지는 어 내일 시장과 또 2차 전지주 흐름을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지금 어이 에코프레 에코프로 어 코스닥의 지금 대장주죠 1등주입니다이 예 주식이 지금 불공정 의혹으로 어 지금 수사선상에 올랐다는 예 얘기가 있었고 또이또 회장이 22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어, 공급계약 정보를 다트에 올리기 전에 그 금융 어, 전자공시 시스템에 올리기 전에 차명 계좌를 이용해서 주식을 매수한 뒤 팔았던 사건이 어, 바로 이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주가조작. 그래서 1심에서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고 벌금 35억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때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계열사인 BM. 전현직 임직원 5명이 함께 기소되, 기소가 됐고 징역 1년에서 1년 6개월 집행유예 또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이 사건이었습니다. 과연 에코프로 지금 뭐 어떤 흐름을 보일지는 내일 이제 지켜봐야겠지만 뭐 악재는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의 이 주가를 한번 보시면 에코프로가 주당 3,500원을 버는 회사입니다. 퍼 113배 수준. 그리고 평균 PBR이 이제 6배 수준입니다. 얘가 이제 평균을 살짝 이제 넘었죠. 그 정도로 이어 2차 전지주들의 PBR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성장성을 상당히 그동안 이제 고 밸류를 받았던 종목이 2차 전지주였고 이 에코프로 외에 이이는 이제 지주사였죠. 그래서 어 평균이 6배 수준이지만 에코프로 BM 14.54배 수준에 있습니다. 또, 코스모 신소재 18배, PBR이. PBR 수준을 보시면, 에코프로 HN 14배 정도 수준에 있습니다. 금양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심하죠. DNT 적자 기업입니다. 금양, 실적 자체가 나오지 않는 기업이지만, PBR 보시면 16배에 거래되는 아주 높은 밸류를 받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시가총액이, 에코프로 BM이 19조, 오늘 7% 하락했지만, 이제 19조 에 코스코케미칼이 어 역시 이제 19조 정도 되는 어 높은 시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얘는 이제 10조에서 탈락을 할지 이제 에코프로는 어 월요일날 이제 지켜봐야 될것 같고 어 이게 주가 조작 사건이 어 그동안 이제 빈번히 주식시장에 발생을 하지만 어 결국은 이제 주가 조작이 어 확인이 되면 그 뒤로 이제 나락으로 가는 수순을 밟지 않을까 어 이런 생각이 좀 됩니다. 어 그리고 이 에코프로의 이 일간에 뭐 차트를 보시면 지금 1년중 최저가였죠 6만 원대에서 어, 보면 7.6배의 최고가까지 7배를 상승을 시켰습니다. 어, 이게 더 이상 더 이상 이제 상승한다고 보고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참여를 했지만 어, 이, 이, 이 차트상에서 봐도 이격도 이제 상당히 이제 벌린 모습이고 어, 그동안 이제 상당히 많은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를 보시면 1년간 2.6 배를 상승시켰습니다 8만원에서 22만원 때까지 하지만 월봉으로 보시면 11,000원에서 20배를 상승을 시켰죠 20배를 상승한 종목을 지금 추경매수에서 다시 뭐 2배가 뭐 두, 어, 두 될지 3배가 될지 이런 확률에 만약 투자를 했다면 이제 상당히 위험한 지점대에 와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 앞으로 또 이게 어떤 흐름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 내부자의 매도가 있었습니다. 김병훈또 김명선이 2만 6천 원또 760주 정도 이런 또 매도를 했던 종목이었고 또 에코프로 h n 은 이제 1년간 1.9배 정도 이 정도 이제 낮은 상승률을 보였죠. 환경 관련 주기 때문에 그리고 금양을 보시면 이제 더 황당하죠. 여기 보시면 이제 4,200원에서 5만 5천 원대까지 13배를 상승을 시켰습니다. 1년간 13배를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는 1년간 이제 2.4배를 상승했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얘도 1년간 2.7배를 상승을 했던 종목입니다. LNF 얘는 뭐 박스권에 이제 갇혀서 움직이고 있었죠. 어 그래서 오늘은 이 에코프로 관련주 과연 이제 월요일 장에서 이제 어떤 흐름을 보일지 또어 검찰의 수사에 따라서 이 종목들 향방이 이제 결정이 날것 같습니다. 다행히 뭐 혐의에서 벗어난다면 어또 버텨 주겠지만 이게 만약에 이제 확실한 어 사건이 이제 연루된 정황이 나온다면 어 하락이 큰 하락이 불가피해 보입니다.